물에 밥을 불려놨어. 이제 안 불려도 될것 같아. 모래 씨 일러세요. 모래 씨. 어머머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아이고 잘했어. 먹어. 뭐잘 먹어. 이게 살쪘다 이제. 그러니까. 배가 빵빵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우와. 아이고 착해. 도래야 그래, 근데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오늘은 너 발톱 깎는 날이야 너 근데 발톱 처음 깎아 봐너 깎아 본적 있어? 아니 네. 핑크 색깔보다 조금 더 앞에, 어, 앞에. 앞에 흰 색깔 안 보일 때까지 안 잘라도 된다고 핑크 색깔 앞에까지 자르라는데 미안해 오 잘랐어 잘랐어 잘랐어 쉬운데? 아 쉬워? 아니 얘 무는 게 쉽지가 않아 응. 음 됐어 하나 끝 한쪽 클리어! 모래 장난감 장난감 애가다 풀어놨어 오 진짜 다 풀렸네? 모래야 이거 하고 너한테 선물 기다려봐오 이제 쉬어 오 이제 빠른데? 뭐 뭐를 물려줘야 돼? 이게 딱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겠단데? 얘발도그 사이에 그것도 해줘야 돼 털도 깎아줘 뒷발은 음. 어떻게 근데? 얘안 음. 털가지고 이렇게 떨어 네, 내손이라도 아, 뒤에 발톱이 네 개구나. 아, 뒤에는 네 개구나 발톱이. 아 진짜? 어. 네. 뭐래 이제 반대발. 바... 반대발 바... 한 번만 고장나는 아! 구기. 하나만, 하나만. 한, <웃음> 하나. 하나. A few moments later. 끝, 끝, 끝, 끝.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끝났어, 끝났어. 어이구, 잘했어. 어이구, 잘했어. 잘, 어이구 잘, 어이구 잘 짠. 응. 처음 발톱. 야, 야, 야, 이 발톱 자르니까 더 아파. 아, 진짜? 더, 긁, 긁으니까 더 아파. <웃음> 이거 끝이 몸속까지 이게 모래, 모래야. 너무 아픈데, 이거? 신났네, 모래. 모래 요즘 폭주했어. 그러니까. 모래야, 발톱을 잘 잘랐으니까. 모래야, 선물이 있어, 선물이 있어. <웃음> 뭐지? 뭐지? 뭐지? 장난감. <웃음> 와. <와우>. 혼자 신났어요. <웃음> GD 더 신났어. 이거에서 소리 나는 버전으로 살짝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. 뭐야? 얘 필이 못 보나? 뭐야? 꽝울면 돼. 꽝. 셀왜꼭 가방이 올라가서 그래? 그러니까. 아있어요이게 신났어, 신났어, 신났어, 신났어. 신났어? 지민이 더 신났어. 모래가 요즘 얼굴에도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. 맞아. 근데 뭔가 귀슬것 같아. 응. 뭔가 귀가 점점 올라오고 있어. 그리고 얘네 엄마도 귀가 서 있다. 맞아. 아이고아이고신났어 오! 오! 모래, 모래야! 괜찮아? 괜찮아! 괜찮아! 모래야, 이제 인사해줘! 어 어. 어, 어. 안녕! 모래, 안녕! 모래! 오, 눈으로 바니